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누르고 빈 화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적기 위해서 삽입에 워드아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파랑 강조색 고 윤곽선, 흰색 배경색 1, 진한 그림자, 파랑 강조색 고를 선택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테두리 선에 가져다 대시면 흰색 하살표가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고 제목 아래쪽에 연한 사각형 모양이 있기 때문에 도형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잘린 위쪽 모서리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고 채우기 색깔은 조금 연한 색깔로 변경하겠습니다 파랑 강조1 80% 더 밝게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햄버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바비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이 디바이스 최고작품집을 선택해 주시고 예제파일 구강을 선택해 주시고 햄버거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크기를 줄여서 조금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햄버거 뒤로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삽입을 누르시고 표를 클릭해서 네 줄, 다섯 칸을 해주시고 테두리 선에서 흰색 화살표가 나오면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표의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서 글꼴은 글꼴은 함초롱 도둠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8, 제목만 블럭을 씌워주시고 굵게 기울인 꼴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숫자만 블럭을 씌워서 오른쪽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테이블 디자인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밝은 스타일 2, 강조 1을 선택해주시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이 차트를 누르시고 묶은 세로막 대형에서 확인을 누르시고 엑셀 창에 원하는 차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과 희망 인원 두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표에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엑셀 창에서 항목 1을 클릭하시고 Ctrl-V를 하겠습니다. 엑셀 창을 조금 키워주시고, 아래쪽에, 아래쪽에 표시 모양이 있는데 가져다 대시면 까만색 대각선 모양이 됩니다. 드래그를 위로 올려서 원하는 내용으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계열 1은 떡볶이, 피자, 햄버거, 치킨이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차트의 크기를 조금 줄이시고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계열 1에 클릭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차트 디자인에서 행렬 전환을 해 줍니다. 이제 내용을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엑셀 창은 닫으시고 이제 희망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계열 항목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희망 인원을 선택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에 오른쪽에 축 값이 있기 때문에 보조 축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차트의 크기를 표의 크기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차트 영역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시고 채우기 색을 연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단색 채우기 파란 강조일 80% 더 밝게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그림 영역에서 클릭,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주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입니다. 왼쪽에 주축이 0, 5,000, 만으로 5,000씩 커지기 때문에 주축을 클릭해주시고, 오른쪽에서 축 옵션을 클릭하시고, 축 옵션을 눌러서 단위를 5,0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단위가 5,0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꺾은 선이 파란색이죠. 선택해서 채우기 및 색에서 색을 파란 강조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클릭해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단색 채우기에서 파랑으로 변경해 주시고 꺾은 선의 표식을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표식을 누르시고 표식의 색을 단색 채우기 파랑 강조 1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표식에서 테두리의 색깔을 안 바꿨네요. 테두리는 선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탭에서 휴먼 매직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4 글자 색은 파랑으로 해주겠습니다. 차트의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시고 그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피자 피자와 치킨을 드래그해 주시고 삽비 치킨은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서 놓아주시고 피자도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